펄어비스 제공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쌍둥이전 이화 죽음을 닮은 돌 검은 돌 강렬한 요력으로 생명체를 유혹한다 그 힘으로 생명체를 듬뿍 적셔 숙주로 만들어버리곤 조금씩 조금씩 숙주의 육체를 잠식해 나간다 육체를 다 먹어치운 이후엔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 뒤엔 변해버린 붉은 눈동자로 계속해서 검은 돌을 갈망하는 패인과 빛을 잃어버린 돌 부스러기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 이것이 마고리아 건너에서 들여온 기록에 적힌 검은 돌의 정보다 그곳에선 연료로도 사용된다지만 이 아침의 나라에선 취급 금지다 40년 전이 땅을 휩쓸었던 검은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우도방 제주 국선 화담은 호명을 받들라 어느 날 밤중에 임금의 명을 총괄하는 승정원의 장관인 도승지 대감이 홀로 교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필시, 밀명이리라 나는 우도방의 후계자인 작은 제주로서 화담스승님 옆에서 함께 하명을 기다렸다 검은 돌 중독이 창궐하여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탁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도방의 정예 도사들을 선발하고 은밀히 조사하여 백성들의 혼란을 줄이며 그 유통을 근절토록 하라 얼마 전 서울의 한 기로 앞에서 이조판서 이헌진의 막내 자제가 산발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자를 활보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 뒤로 그 자를 본인은 아무도 없다 아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이 판서가 집안에 감금했을 테고 그는 요괴가 가득한 붉은 눈동자로 검은도를 갈구하고 있겠지. 이 사건을 기점으로 조정에서도 이제 검은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. 그렇게 내가 생각을 이어가던 사이, 스승님께서 교지에 답하셨다. 신화담, 성심을 다해.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도승지 대감이 만족하며 돌아간 뒤 스승님께서 날 불러 말씀하셨다 현아 예, 스승님 쉬운 임무는 아닐 것이다 알고 있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빨려들어갈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돌은 언제부턴가 사대부, 거상 등의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극소량이 극비리에 초국가로 거래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임무였다 가구은 되어 있습니다 소녀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심이다 마구리아 건너에선 이 돌을 이용해 여러 가지를 해낸다고 한다 아예 기계를 써서 밀도 높게 추출해내고 가군까지 한다고도 들었다 우리나라가 이 돌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이 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저 돌의 힘을 조율해낼 수만 있다면 어쩌면 새로운 협묘의 경지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기회다 구하기는커녕 구경조차 할수 없었던 그 돌을 조정의 비호를 받아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힘무가 길어질수록 좌도방이 견제해올 것이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무척 좋아할 만한 소재 아니더냐 그러면 아무래도 너와 네 언니가 난 스승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녀, 배신자 은관은 한 하늘을 이고 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 너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이다 다만 천륜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겨선 안 되느니라 명심, 또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스승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도방의 모든 조직을 총통원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기나긴 인내 끝에 동해도에서의 작은 움직임 하나를 포착했다 그 뒤로도 끈질기게 추격을 계속하던 어느 날 작은 제주! 조용한 집무실의 천정에서 날 부르는 첩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보고하시오. 벽계의 서생 하나가 곧검문도를 거래한다는 첩보요. 위치는? 숨물 하, <웃음> 허여멀건한 글쟁이들이 겁도 없군. 그럼 먼저 서두르겠소. 지원은 필요 없을까 필요 없소. 나는 채비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출발했다. 예상을 했음에도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은 임미였다 너무나도 오래 끌었다.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지금쯤이면 좌도방에서도 분명 낌새를 차렸을 것이다. 검은 돌은 너무나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커다란 위협을 품고 있기도 하다. 그런 물건이 귀신노음이나 하면서 득도 타령이 되는 사이비 좌도방의 손에 들어가게 놔둬선 안 된다. 바른 길을 걷는 우리 우도방에서 정도를 거쳐 연구해야 한다. 그러니 지원을 기다릴 시간 따윈 없다. 서둘러야 한다. 그 매구 같은 것이 꼬랑지 뻗을 차를 보기 전에.